빨리 딱 들어와 너 아, 아, 뭐 컨설팅 되게 왜, 왜, 자신 있나 보다? <목소리> 오늘은 말이야 우리 언니를 데려와봤어 언니! 잘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니야 아니야 네? 우리 또냥이 언니인데 아, 너도 똑똑하게 생겼지? 어. 아 이모 아니야, 야, 이모 아니야 이모 아니야 <목소리> 오늘 또순이극딜 당할 것 같은데 나 진짜 이안물고 열심히 했어 칼 갈아서 왔는데 빨리 아, 들어와 아, <목소리> 너 컨설팅 되게 왜, 왜, 왜, 왜, <목소리> 자신 있나 보다? 하는 동안에는 분위기를 유화하게 하기 위해 양채를 쓰자마 아, 음. 오늘 용서 가는 거냐? 나? 음. 아, 오늘 <웃음> 시작 네. 칼 갈고 왔다니까 아... 아... 아, 아. 왼쪽이 왜 이러냐? 실비야왜 이러냐? 근데 문이... 그대 왜 그랬냐? 주식이... 꽉 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다들 <웃음> 어, 극이라고 어. 서로 프랑... 그거 휴지... 어. 휴지 같은 거태모의 휴지? <웃음> 그거 누나 아, 잠깐만 아, 왜 하필 인시파리냐냐 <웃음> 각인으로 욕하냐고 각대는 왜안되나 보여요? 이렇게 요거는 다 했다냐 샬 토벌권일 때만 간다냐 오 아주 훌륭하다냐 응. 발렌시아 지역 많이 됐다냐 에디아도 많이 됐고 여기부터 한 거는 되게 잘했다냐 아, 내가 진짜 음.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고 음. 음. 도달려야지응 그거라도 응 그거라도 그거라도 하!